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마리맘 옥상정원에서는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오늘 남편이 저 자세로 2시간을 앉아 쪽파를 다듬었습니다 쪽파 5단을 다듬었어요 파김치 담으려고 사다가 훅 던져줬더니 저러고 앉아서 다듬더니 2시간 후 하는 말 걷지를 못하겠대요 골반이 아파서 해봐야죠 남자들도 왜 여자만 해야 된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리맘 정말 이 팔을 씻을 게 없을 정도로 마리빠가 정말 깨끗이 다듬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뭘 시... 네,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 제가 부탁해서 하는 거 하는 거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웃음> 저거 보세요, 뭐티 하나 없이 깨끗이 다듬어놨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리맘은 파김치를 잘안 먹습니다 근데 마리빠가 파김치를 좋아하지요 또한 명절도 달오고 이래서 음, 애들도 줄겸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저는 마, 그, 쪽파를 김치를 담글 때요 잘 보세요 한켠 한켠에 어. 액젓 살짝 붓고 육젓 생새우 아그니까 생새우가 아니고요. 새우젓 육젓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육젓을 살살살살 뿌려요. 다른 간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지금 보시는 대로 간단하고 상삭상 무치듯이 그러면 짜지도 않거든요. 이러면서 밑에 애들은 벌써 절어지고 절여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했다가 네다 해놓으면 절여지면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음, 절어 <웃음> 절여지면서 그 밑에 벌써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파고 액젓하고 어, 어, 새우젓에서 섞어진 물이 이제 바닥에 고여 있어요. 보세요. 새우젓도 그렇다고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 사이사이 그 간으로 음, 쪽파가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리만 방식입니다 우리 엄마가 파김치를 엄청 맛있게 잘담기셨거든요 예,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요 여기에는 마늘 생강 즙 어, 고춧가루 통깨 이렇게 어, 넣어가지고요 지금 그 다라이에서 부, 이렇게 붓는 그게 이제 벌써 약간 절여진 국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배즙도 들어갑니다. 설탕 대신에. 풀을 안 써요, 저는. 풀을 떼기를 써서 거기에 같이 섞으시는데, 저는 안 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방법으로 매번 해서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풀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이제 절여졌잖아요. 어, 절여졌다는 발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이때 살살살 묻힙니다. 막 엄청나게 비비지도 않아요. 비비면은 얘네들이 너무 막 숨이 죽거나 아니면 모습이 망가지니까 살살살살살살 아주 아끼는 물건 다르듯이 이렇게 묻힙니다. 양념을 묻혀줘요. 묻히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통에다가 양념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나씩 꺼내서 먹기 좋게 한한 보색이, 보세기, 보색이기는 아니죠 이렇게 어, 한 번에 한 끼에 먹을 정도의 양을 반을 접어서 확 끝으로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통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때딱 하고 하나씩 똑똑 잘라서 먹으면요 엄나 맛있지요. 이것 또한 제 솜씨겠습니까? 엄마, 우리 엄마가 많이 해주시던 그맛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 하셨는데요. 얻어먹다 보니 말리맘도 엄마 솜, 흉내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음식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래 봬도 큰 손입니다. <웃음> 많은 양을 해도 무섭지 않는 큰손 마리맘. 오늘은 파김치 두 통을 후다다다닥 해치웠답니다. 이제 맛있게 익어서 익지 않아도 저희 신랑은 센거잘 먹습니다. 추석을 기다리며 파김치를 담갔답니다.